저는 28살 직장인 권원중이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일하고 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직장인인데 시간을 내서 김중현 선생님께 노래를 배울 만큼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그 노래를 좋아하는 방식이 기교 위주였습니다 친구들과 뭐 노래방을 갔을 때나 아니면 따로 노래를 부를 때도 뭐 흑인 솔울로 노래를 부러야, 불러야겠다 멋지게 기교를 섞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많이 불러서 친구들이 호빵이라고 피부는 하얀데 속은 까맣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정말 그 기교만을 위한 노래를 불러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발라드조차 그렇게 불러버리니까 제가 다른 방식으로 노래할 수 없음에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기교를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뭐 테크니컬적으로 봤을 때도 발성 정말 엉망이었고요 몇 곡을 노래 부르면 보통 노래방에서 쉬지 않고 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두 곡, 세 곡만 해도 목이 바로 쉬었었고 고음은 정말 올라가지 않는 거의 뭐 장범준 정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테크니컬적인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기교를 줄인 음악도 할수 있게 됐고 뭐두 번째로는 일단 고음도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음악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더 드리자면 물론 선생님께 배우면 발성이나 기교도 제때 쓸수 있도록 정확히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지만 그런 테크니컬적인 건 사실은 어느 누구에나 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건 진짜 예술입니다 전 예전에 들었던 음악과 지금 들었던 음악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하림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들었을 때 여태까지 27년 동안은 와 저분은 노래를 그렇게 썩잘 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하림 노래를 들었을 때는 와이 사람은 한국의 보물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술적인 감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듣는 노래 그 다음에 제가 밖으로 소리를 뱉을 때 나오는 그런 생각들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듣는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일반인의 소름 돋는 라이브 이런 걸 되게 즐겨 봤었는데 기교 높게 올라가는 거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 빛나 보이는 것만 주로 봤었는데 지금은 골방에서 혼자 노래를 불러도 나만의 예술을 담아서 부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멋진 음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던 게 있었는데 성, 선생님께서 저의 성대 사진을 관찰하시고 제 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성대는 뭐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가장 꾸준하게 연습하고 있는 건 흉광 고정 기능입니다. 이거 사실 뭐 시끄럽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연습들인데 그런 걸 통해서 제 발성을 많이 잡아가고 있고 이흉강 고정 기능을 통해서 고음을 올라가는 게제 목소리에서 나지 않다는 소리가 납니다 그 고음을 시원하게 지르고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목이 잘 쉬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역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장범준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 고음 노래가 아닌 이상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는 하림의 난치병이라는 노래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요게 아마 제가 배우기 전이었으면 절대 이 정도 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평생 노래방을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저보고 달라 보이는 것 같다 일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닌 준프로 인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줄 때 되게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게 축가를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신랑 측에서 축가를 했는데 그 신부 측에 오신 분들이 그 가수를 부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사랑 그대와 나눈 약속을 맺지도 끊지도 못한 나 엉켜버린 시간 속에서 심랑 측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축가를 불렀을 때는 저와 그 맞은편에 저를 숙고 있는 신랑 신부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 열심히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이 가사라는 시를 전달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만 불렀는데 이 동영상을 거듭해서 보면 볼수록 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표정이 바뀌고 이 4분이라는 시간을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겪어보면 또 이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더 갈고 닦고 부족한 점을 메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단 또 선생님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노래를 배워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가 다가 아니라 그 정말 가슴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전업으로 종사하라 유튜브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 인생에서 음악이란 요소를 더 해서 더 풍요롭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시면 흥쾌하게또더 재밌게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리는 미래들의제 인생에 음악이 더 많이 끼어든 것 같습니다. 음악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솔직히 김준형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그 예술에 대한 관점을 좀더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여태까지... 듣던 부르던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그 저라는 예술품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쉽게 느끼기 힘드니까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